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엔 시화방조제입니다 오이도 중간선착장 참돔타이라바 하러 왔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곳인데 시화방조제는 보통 생활낚시 하시죠 4시간 오전빼 오후빼 검색하다보니까 검색 검색하다 보니까 걸렸습니다 참돔타이라바라는 장르가 맞고 한열 좌현우현이 있는데 한쪽에서만 서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산 1호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때는 서해 8호 이렇게 검색이 되시는데 부랴부랴 연락을 했죠 하여튼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고 왔습니다 멀리도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30-40분 오늘 아직 시작 전인데 기대가 큽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이 오셨어요 저는 어차피 꽝조사니까 뭐 참돔을 잡겠다 이거보다는 누군가 참돔을 잡으시면 마리수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사이즈? 실제로 시아방주제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서 참돔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고 내가 잡겠다 이런 욕심은 사실 좀 버렸습니다 초보가 뭘잡고 잡게는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맑고 13물이네요 만조가 8시 40분이고 간조가 15시 9분 거의 퇴청할 때쯤이니까 오늘 거의 날물 낚시네요 참돔은 날물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예. 네, 예, 네, 예. 크거빨한마리하십죠 어우, 60g 선데 분도 떠 들어가나요? 자, 테클은 바낙스 아이언닉스 인조. 그리고 하데스 라이트 지깅. 요즘에 이게체다평하냐고 자주 들고 다닙니다. 근데 네, 그 뭐야? 걸린 거네. 시작하자마자 네 빠졌어 제가 번에 쇼크리더를 안 갖고 와가지고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직결로 하고 했는데올로우표에요 3호에요 3호? 예. 3호는 좀 약해요 약해요? 오호는 네. 네. 없고 그러면 4호 쓰겠습니다 카본사고 자 이거 카본사를 저는 고가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8,000원 하더라고요 일단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길이가 좀 짧긴 하죠 어? 아, 이건데. 아 이거 건데아 이거 50짜리랑은 이거 스요 음. 대략으로 잡죠 뭐 <웃음> 실력은 안되지만 <웃음> 카본사라는 게 열에 강한 거죠 그러니까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하면 많이 약해지는 게 마일론줄입니다 근데 얘는 천성이 특성이 햇볕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 무턱대고 모노라인으로 할 수는 없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격도 뭐 굉장히 저악한 편은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뭐 200m, 300m 좀 넘어가면 모노라인은 둘째치고 브랜드 합사보다 더 비쌉니다 카본사로 근데 60m면 한참 쓰겠지. 와 이거 헤드를 그래도 꽤 갖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까딱하면 채비 손실 엄청납니다 이거. 자8 0 g 으로 올렸어요. 오, 이지렁이 상태 진짜 좋네 이거. 타이라바가 굉장히 좀 소모성, 소비성이 짙은 장르죠. 구조를 안 올리고, 낚시하세요. 이렇게 훨씬 좋네요. 아이고씨. <웃음> 어복들체가 되어야 <돼야> 될 텐데. 야, 이거, 전번에처럼, 이거 하나에 두 마리 씻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 또 걸렸나? <웃음> 아이 꽝 조사 이거 진짜 살았어. <웃음> 어 <서러서, 서러서. 웃음> 아니 너무 멀리 가야 되나 이 이야 참동이다 오늘 제가 못 잡아도 돼요. 시방 주지 앞바다에 돌돔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웃음> 장대. <웃음> 자 시방 앞바다에 장대가 있네. <웃음> 장대가 잡네. 리트리브를 그러니까 릴리하는 거를 다섯 바퀴까지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원줄은 막합사 팔합. 6호 0.6호 가성비 합사로 다이와 제이 브레이드 그거 많이 나오죠? 그거보다 1.5배? 이 정도 두꺼운 거 같아요 막합사가 근데 막합사가 쓰기 참 부담스럽지 않거든 터져봐야 마야... 이게 300m에 15,000원인가 14,000원인가 알았습니다 근데 얇으니까 좀덜 날리고 근데 구매해보니까 막조꾸이시지네 오히려 봉돌 10호 뭐 이런 거 달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얇, 얇네요. 일반적인 마컵소도좀 얇고 8 0 g 다니까 아예 안 날리네. 야, 저저 사장님이 왜 자꾸 이트 하시냐면 얇고 게쓰셔 갖고 날리는 겁니다 지금 배 밑에 없어요. 좀더 많이 같은데. 아유 되게 가깝잖아요, 여기에. 근데, 없더라고요. 아마, 아깝다. 미콜린 것 같은데? 네, 미콜린 것같안 들리시면, 올리세요, 올리세요. 낚시 올리세요. 올려, 올려, 올려. 올려요? 빨리 올려요. 네화면리십 빨리 올리세요 네 어, 기다리세요 네 만조가 8시 50분인데요 예, 네, 만주 지난 설문을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는늘잘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네, 하세요 홍원항에서 입질이 엄청 받았어요네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붕어 남들 다막 우당탕 쿵탕 할때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이게 되게 냉정해 야 되더라고요 타이로 말하는 게 제가 와서 그런 거고, 꽝조사 와서. 신기하게 제가 오면 옆에 분 자주 으시더라고요저 7시 55분. 음, 요즘에 일정이 좀 그랬어요. 14일에 호원항 가고, 15일에 동양 돌문어 가고,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여수 돌문어 갔다가 12마리밖에 못해서 어제 여수 또 다녀왔어요. 오늘은 직장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발바닥이 아픕니다. 잠깐만 쉬고 한번 해볼게요. 켜도 네. 되는 게 물이 안 가네요. 4,000원짜리 원석템. 짜잔. 아유, 아주 제일 좋아, 그냥. 아, 이거 패 이거 반대로 세웠습니다, 반대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패면 <페면>, 편집해야 되는데. 거두시면 <웃음> <걷으시면> 되지. <웃음> 빨리 올리그래 <웃음> <웃음> 잠시 요만요 오! 잡으셨어 와 우럭 잡으셨어 와 면방생 한 27정도 되겠네 와 우럭이 나왔어 어우 우럭이 큰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내만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이즈 중에 큰27 정도? 어제도 우럭 아주 물안가서 애먹었는데 우리 가니까 좀 나오더라고. 아그러주세요아이 잡어야. 아 우럭 우럭 잡으셨으니까. 여기는 천도물잡아야물 그죠. 이 기억이. 아뭐 우리 우럭은 물 받을 뭐 이런 것도 없는 거. 야 <웃음> 얘는 전환이없어 <없고. 웃음> 저기처럼 대상으로 가기 <웃음> <웃음> 아 바닥은 좋네요 이끌리면 없는데 제일 좋아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오라고 <웃음> 손자님 하나만 가져올다고 타일을요? 타일아버를? 응 집구 하나 <웃음> <웃음> 3기가좋올다고 아저 아까 내리자마자 통발줄인지 뭔지 하나 어, 걸려가지고 그치, 선생님 손바, 선장님 잘못이요 선장님 <웃음> 하나 갖고 왔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너, 널요. 저 처음에 뜯겼거든요 하나 가 안되지 하나 가지고 요장님 <웃음> 내만 울어 보통 생활낚시 가시잖아요 그러면 마리스톤 대충 1인당 한몇 마리 정도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한 서너 마리 나오잖아요 제가 해드릴까요? 얘기해 네 얘기해야 돼요 수비적으로 와요 어. <웃음> 그때그때 달라요. 이래야지. <웃음> <건> 애들이. <웃음> 아이, 아들놈이 이거 지느러미 있는 걸 좋아하던데 선수분들인 이것 같더라고요. 아까 선수야.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기 사장님도 그러시군요. <웃음> 선수들은 못 잡더라. 고 <웃음> 여기 사장님은 여기 사장님저 짝퉁 성격이 <웃음> <웃음> 아 이거 가만 <가만가만> 가만 얘기해야 되는데 신경 공격을 못했어요. 와.. 60g 이렇게 안떠내려가네 이거? 오오! 야잡으다님이나 오오! 참돔이다! 가입 언니하고 얘기오오오봐봐봐봐 진짜 참돔이야? 오! 참돔인데? 예.. 네. 예.. 네, 참돔인데 저거? 여 네, 네, 네, 네. 와.. 네, 네. 어? 막판에 더 힘쓰는데 막판에 힘 안쓰네 어, 아 맞아 이제. 하여튼 분발하세 옆에서랑 오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우. 35 사짜? 사짜? 조금 안어 사짜 되겠다 조금 빠지려나요? 자 보셨죠? 여러분 첨돔 나옵니다 이야 물 안간다고 이거 안하면 안되겠네 멍청해서 멍청해서 그렇겠죠 비대거잖아 왔다 왔다 오 이야 더블이트야 이거 안녕히 왔어. 어, 왔어 또 왔어 또또 왔어 사전인 네. 말씀이 많네 선수를 못 잡는다 낚시대 들어 들어요 들어 들어요 들어 들어요 들어 아니 나도오 그거 그걸 느끼면서 그냥 오, 저... 삼동이1전동이 막.. 바로... 와.. 첨동이야이거4동이1광동이어4동이 13동이... 14동이... 13동이... 14동이... 1 3오이오 오, 오짜 되겠다. 오자 조금 빠진다. 오. 와. 나 이런 을오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분위기 살벌하다 진짜. 오리가 거기가 있어. 네. 오, 네. 어, 진짜 <웃음> 쌍으로 다니네요? 으로 다니? 멈춰주 빠지는 한마 와, 진짜 되게 크다. 이거 선생님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오, 이야. 아, 지렁이 더 달아야 되나 이거 사베이를 <웃음> 해요 사랑이요 <웃음> 사롱이 <웃음> 해야지 금러면 아, 지렁이 너무 조금 달았어 와참돔 나오니까 물 틀어주시네 <웃음> 오또 잡으셨어 아이고, 아이고 조금 기다리시지 과거 네, 뭐, <웃음> 이빨에 날라갔어 아이 헤드도 날라갔네 아먹을수 아, 있었는데 <웃음> 아, 제일 큰걸 잡으셨으니 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웃음> 최고수 최고수 <웃음> 아, 겸손하게 까지하시네왔다겸손왔다가잡하그하게하하하다하하 <웃음> <웃음> 오! 또 왔어! 오 선수시네 선수셨어! 와 선수를 몰라봤네 아니요 낚싯대를 세워! 세워! 야 첨동이네! 와 진짜 대박이다 세워! 세워! 세워! 낚싯대를! 말 아까보다 더 커! 와 저기, 차카리, 저기, 뭐. 그러게요? 좀, 좀 컨닝 좀 해야 되겠는데? 어 드랙도 안풀고 그냥 하시는데 아 그래요? 됐구나. 아 오케 아우 다 폐는 먹어야지 녹색이요 요 언니 큰게 맛이 없거든? 큰걸로 해줬기다 아 이거 큰거 잡으면 안되겠네 <웃음> 자 사무장님 금방 말씀하시죠 큰거 받았다고아니 사람이 <웃음> 말이더까 저기, 가가받아가지고 <웃음> <웃음> 사모님, 이거 릴링 몇 바퀴 하셨어요? 총? 다섯 바퀴 아, 다섯 바퀴. 난 네. 배운 대로. 저도 배운 대로 하는데. 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오, 드래프링 소리. 예, 앞에 있어. 받았어요. 받았대. 다시 대 오, <웃음> 구경 어, 그 가봐야지, 안 되겠어. 대체 아, 얼마나 큰 거길래? 육자육자 <웃음> 육자 정도 돼 보였는데? 아, 뭐해,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7자다 이거. 와 오, 씨. 와. 자, 여러분 시어방조의아빠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와, 7자7자광어7자 아, 나왔어, 진자 응? 7 나왔어요, 진 아, <웃음> <참, 웃음> 예, 아니 광원 광원. 먹는데가 아니에요. <웃음> 좀더 크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 2 0 먹고도 담을. <웃음> 뭘까요? 아, 남의 것만, 남의 것만 걸리 좀 하지 말고 본인과 좀 해봐요 에이 저는 어차피 꽝주 살아 구경하러 다닙니다 그냥 날씨 <웃음> 그럼 여기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들 해보세요? 예 하는 건 맨날 열심히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저한테 어.. 야너 여기로 와봐 이렇게 지가 올라올때는 가벼운데 오 히트! 더블 아, 네. 히트! 아 히트 드자니까요 그러면 우럭인데? 광어 수도 있다 수도 있어 그럼 수도 네? 있 수도 있다고. 방울 어, 는 그냥 우럭 그냥 올리고요고 방울 수도 있다고. 방울 수고 방울 수도 있다고. 방울 수도 있다하 방울 수하 있다고. 방울 수도 있다고. 방하수고 방울 수도 있하고 방울 수도 있다고. 방울 수다고 방울 수도 다고 방울 수하하고다 <웃음> 와, 저도 한말빨 하는데, <웃음> 말빨에 <빠르게> 후날립니다 진짜. <웃음> 아이, 볼락이라도 한말이 잡고 싶다. 아니, 바람만 불어도 좀 밀릴 텐데, 바람도 안 불어요, 오늘. 바람이 지금 불어하고 반대로 불어요, 지금. 밥 먹어요? 예, 밥도 먹고 회도 먹고 회, 빨리 오세요밥 먹으래 어? 밥. 밥 먹어야지 빨리 빨리. 그 저희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시는데? 예, 회도 주시고 참돔에 회도 떠주시네요. 참돔 몇등한번봐요 아우, 맛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사무장님이 랭커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히트? 우와, 물어? 아니,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우와, 아, <웃음> 낙지가 다나왔어아이구 <여기>, <웃음> 죄송합니다. 낙지가 봐야 되겠다. 나 왜? 아니, 문어 여기 안 왔어.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낙지. <웃음> 자, 낙지 나오죠? 시아방 조지에서는 원투로도 가끔 나옵니다. 아침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종료하시죠.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네, 나올 때 1시간이고 2시간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가는 게 아니고 바람에 오, 밀리는 거죠. 오, 근데 선장님 판단이 맞으신 것 같아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아서 이제 저녁 시간이야? 그러면 그래, 물 조금 더멀때까지지안 돼, 안 돼, 안 돼. 모니터에 약해지면 다 됩니다. 지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선장님 판정 판단, 판단이 맞으시는 거예요. 소등물에 초등록을... 물발 이렇게 놔둘 때는 안 되거든요. 네, 희망이 더 약해지는 시간이라 안 되고요. 네, 다음에. <웃음> 뭐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시어방 조제 모이더 선착장 참돔 나온다고 하셨는데 참돔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 잡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뭐 알려진 깡조사, 뭐, 물빨이 좋은 때 네, 가급적이면 사이물때가 지나서 빠른 물때 말고 살아나는 물때 5, 6, 7, 8, 9물 정도에 그때 오시면 아직도 7월 중순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오셔도 될것 같아요 뭐 어쨌든 참석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 조기판단을 그 판단을 선생님께서 내리셨는데 저는 선생님들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가면 가시고 물이 더 죽는다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만조 시간에도 한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기가 갇힌 물이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아, 안산 이호구요 참돔 하십니다. 네, 연락 한번 해보세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모이도 선착장, 시어강교의 중간 선착장에서 참돔 타이라마 선사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